아빠님은 나무로 작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잘모르겠는네요씨안 <웃음> 보입니다, 름이 응? 오, 이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 늦지 않으려면 빨리 가야 돼. 왜요? 좀 남았지 않나, 그래도. 그래도. 빨리 가야지, 빨리. 어, 아티스트 폭가할 때, 그날 연주했던 곡이고, 어, 공개해 나가고, 싶어. 어,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춤 박수로 공개했습니다. <웃음> 요 대만 타이페이 광변인데요. 저 나무들은 대만에도 뭐 태풍이나 뭐 자연재들이 되게 거세게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렇게 이제. <웃음> 길이잖아요. 여기이 길이. 어, 예, 여기 올 때. 아, 진짜로?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좋아요. 어... 사실은 마을 도서관에서 특별 기획이라고 정말 작가님 힘든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마을 도서관에서 이게 열렸던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획기적이고, 네, 그래. 네, 정말 좋은데 맞아. 오늘 참가자가 유아가 많아가지고. 아주 그 재밌다. 습니 아, 어? 아닌데? 저 짜장? 짜장? 잘 먹는다 하는데 아아 좋아 <웃음>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응. 세연씨 이제 드셔! <웃음> 되하신 어, <웃음> 어 저차 조심하시고요. 사실 할 일이 뭐 많죠.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 뭐가 특히 뭐가 낫다고? 지금요? 뭐 찍고 싶은 게 있는데 날이 흐려가지고 지금 계속 뭐 찍고 있어요. 계속 막 이렇게 저렇게 뽑아내고 있는데 멈추지 못하고 이걸 계속 다시 뽑고 다시 뽑고 이러는 것 같아요. 어, 2안을 생각하고 다시 3안을 생각해서 있는 거죠. 어, 되게 계획적이시네요.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단이 났죠. <웃음> 전시 제목은 빨리 달리는 달인데 달이 제가 빨리 달 잡으려고? 달 잡으려고 빨리 달리면 달도 빨리 도망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어, 보고 싶은 것은 저렇게 빨리 도망가버릴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작업들이고 음, 조금 천천히 걸으면서 음, 뭐 여기 동네 사시는 어르신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분들과 가족이 걸을 수 있는 길도 한번 찾아보고 좀 그리움도 한번 녹여내보고 그런 작업들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하면 안 되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되는 형태로 그리고 그냥 반복해서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형태로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작업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 앉아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셔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영상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을 쫓아가는 사람과 뭐 빨리 흘러가는 달. 크게는 요렇게 영상을 준비했고, 또, 지류로 된 지도랑 그 안에 정보를 좀 같이 읽어볼 수 있게, 음, 자세한 설명서 같은 형태로, 음, 작업을 구상했습니다. 여기에 공간 활용 계획이요. 책방이라는 음, 성격이 워낙 크니까 전 시장보다는 더 쉽게 락 날락할 수 있는 곳이니까 너무 이미지적으로 막 가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읽어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계획 만들고 <웃음> 있잖아요, 지금. 마치 언젠가 만들 것 처럼 얘기하시는데 <웃음> <웃음> 곧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나 어. 지금 만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네 맞아요 저, 저. 빨리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아지좋요 어. 어, 저는 근데 저랑 안 맞아요 ENFP 인프제가 ENFP가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요? 인프제랑 ENFP가 활이 진짜 좋잖아요 어. 인프제.. 인프제세요? 저도 저처럼 안 나.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하지만 EFP가 나랑 좀안 맞는 것 같아. <웃음> 그렇죠. 아 그래서 아 내가 나를 너무 모르나. 그래서 MBTI가 계속 내가 생각하는 나랑 다르게 나오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건데 자기가 이걸 선택하는 거잖아. 한 모.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내가 어떤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지 잘 몰라서 내가 다르게 선택하나? 그렇게 다를 못볼수 있어요, 근데? 몰라요, 어쨌든. <웃음> <웃음> 그런데 말이 많다고 이거 외향적인 건아니다아 음. 근데 어떻게 그 도리민수가 그걸 안 보셨어요, 갓본기 전에? 그걸, 그걸 어떻게 안볼 수가 있지? 아니 나는 갑자기 어? 자기도 가고 싶다 해가지고 아이 사람도 역시 박봉기 작가에 빠졌구만 이렇게 생각했지 그것도 안 보고 오늘 간다 했다니 그 당신이야 발, 말로 ENFP다 그것도 안 보고 간다 하는 좀 고령자와 같이 갈수 있는 공간들이 어딜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고령자를 대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도 한번이 공간에서 얘기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화장실도 중간중간 있어야 되고 또 차도 인도랑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함께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인데 최현 씨랑 같이 카메라 찍으면서 걸으니까 또 오늘 촬영방이 보디스의 작업이 연결이 되는 듯한 아, 길을 걸어 다니면서 아이 길이 얼마나 음, 안전함을 제공하는, 제공되어 있는지 안전함이 갖춰져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길이 음, 이 길과 이 공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잘 그런 것도 같이 연결시켜 보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드노비와딱이었다 초점이 잃어가네 음, 나이동태 같은 눈나 뭔가 즐기면서 할, 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어떡하죠? 근데 작가가 즐기면서 하지 못한 작업을 남들이 과연 재밌게 봐줄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고통스럽게 한 작업을 누가 그걸 재밌게 봐주겠어요 그때 했던 감정들이 좀 묻어날 거잖아요 이제 그 묻어나는 감정이 보는 사람을 불편하거나 무겁게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담을 덜고 음,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들의 작업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어로 내가 괴롭다, 싫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 그니까, 그거를 언어로 얘기하지 아 네네네. 아, 솜네. <웃음> 눈이 이번떡해지는것 같아요. <웃음> 하여튼, 그,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거고, 그거를. 보통 못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거지 뭐. 되게 어렵고 힘든 말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음. 그거를 어쨌나 힘들어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거 아니에요. 지금. 힘든 과정도 별개로 있을 수 있지만. 음. 그렇지 않나? 뭐 그냥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저거 너무 열심히 찍었다네 네, 충분하다 포스가 너무 많아요 이잘했나 왜요? 그래서 집에 가고싶어 아 그건 아데 그럼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이렇게 창 밖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 가봐 찍었던 거그 마지막 아네우이문 밖을 나 가는 걸로 아왜 조금 그런지 아, 가볼게요 우선 걸어가실 거아니에요아 그럼 가볼게요 하면서 저 새가 날아가는 걸 찍는 거는 어... 여기 새, 새인데 새. 이거 완전 8 0 년대 한국 인 아니 이게 이거 여기 새가 <웃음> 내가 저거 <잠깐만. 웃음> 새를 나 이제 가볼게요. 알았어. 음, 아, 소리만 내. 이렇게 오늘 마음도 받아가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허, 너무 이렇게 아기자기해 아, 이거 이거 공사자분들이 이렇게 떡도 하나씩 다싸드신 거거든요. 응? 음? 퀴이지다고요 <목소리도> 현실 인사 안해거사님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도> 이런 거를 찍으라고요. 이, 이 나무들 진짜 파라솔 파라솔 이 열매 이상한데 네. 뭔가 아, 그쵸죠 어, 터치에 저거 너무 귀엽다. 저 뭐예요, 자전거, 뭐예요, 자전거, 뭐예요, 자전거, 언제, 자전거. 뭐예요, 뭐예요. 자전거. 뭐, 뭐야, 뭐. 자전거도. 어...